저희 고객님이 이제 항암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모발이 많이 빠지셔서 이제 머리를 미루셨거든요. 가발샵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자기 모발로 가발을 만들 수 있나? 그겁니다. 제가 오늘 이 플라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객님 모발로 어 타퍼를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모발이 아까도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그냥 있는 걸로 좀다 해봤습니다. 뒤를 볼게요. 자, 뒤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만 살리는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머릿결 작업을 다 했어요. 부드러워지기는 했네요. 음, 요렇게, 모발이 조금 모잘라서좀 심다가 말긴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좀 나왔거든요. 런 모양. 음, 제가, 제 느낌은 괜찮은데, 어, 아. 실장님 만 불러볼게요. 실장님, 한번 만져보세요. 어, 어,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되게 까칠까칠하고 뻣뻣했는데, 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저번에 막 머리가 손가락 막 찔렸잖아. 음. 그렇지 그런 느낌이 없다, 그치? 괜찮다. 써도 될것 같아. 써도 될것 같아? 음. <웃음> 아 이게 지금 어, 내피만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어, 보완을 해서 어, 개선만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어, 괜찮네요. 그렇죠? 조만간 내 머리로 내 가발 만들기 성공할 듯합니다. 기대하세요.